예뻐. 너무 안쪽으로 보것 같은데 샷! 아, 아, 아 뭐야 공좋야어 yeah. 됐어 어. 샷! <웃음> 앞으로 가면 돼 나이스! <웃음> 나이스 <웃음> <나이사. 웃음> 아 내려온다 <웃음> <웃음> 바람이 어? 됐다! 오 좋다! 아 역시 다르다! 혼자 살았네 혼자! 나이스! 오 이거야! 옥샷! 샷! 우와 이거! 올렸다! 참 우와! <웃음> 아이고! 손당는데 나이스. Nice. 어, 어, 어, 내 쪽으로 왔다. 어, 괜찮아. 어 내가 이걸 찾아줄 수 있다. 괜찮아. 아샷 샤. 케빈, 빨리 출발합시다. 어, 어차피 달라. 오 어, 좋다. <웃음> 나이스. 나이스. <괜찮아>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뭐, 저보다 접었지, <다> 뭐. <웃음> 아, 씨, 잘못 쳤어 <췄어>. 아우, <웃음> 어, 오! 좋다! 네. 오 소리 좋다! 아! 근데 나갈... 내찮아요내려다내声내好哦声오오哦声音好어 방금. 나이스. 音이哦声音 <웃음> 앞으로 갈게요 네오 나이스! 어音고 우와! 音好哦声니까잘 되네 샷 좋다. 샷 와! 공 들어갔노. 오,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 오 좋다. 잘친다 아, 아빠 여 아, 옆에다 고다그 나이스 괜찮아요 이게 맞다 아 샤다 나이스 티아 같이 달라왔다 공원어 샤아 나이스 샤아 요거 어 어?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어? 어 나이스